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야. 그냥 길이 좁고 협잡한게 아니야. 넓은 길이 그냥 넓은 게 아니라 개판처럼 살다 가는 길이야.